No. 이리, 일이 있을 것 같았는데 이렇이렇게또단떨이지어지고리을리이네 이리, 비가 이리, 이리, 이리, 마리 이리, 이리, 이리, 이 꺼지면 또 생각해 내년에 오늘은 어떨지 Damn. 내일이 오지 않았으면 했어 난 그저 제 자리에서 가만히 있어 난 그저 바람 만과 시간이 가는 걸 나름 괜찮은 걸 그저 You've been my oh. 올해 그 무슨 연도였는지 것 같았는데 그렇게 또 하나의 <목소리> 속했던 게날 떠나가 고까워 있네 항상 지난 뒤에 오는 하얀 눈은 약속해 요 항상 지난 뒤에 오는 후회들은 약속해 요 항상, 항상 지난 뒤에 나는 나는 또또 약속해 내년에 나는 어떨지 알때내 일이 오지 않았으면 했어 난 그저 제자리에서 가만히 있어 난 그저 바람와 시간이 가는 걸 나름 괜찮은 걸 그저